안녕하세요 남상스입니다 여러분들 어디가나 사람 사는거다 똑같죠? 그래서 독일 베를린 슈퍼마켓 물가는 어느정도 하는지 구경하러 왔습니다 르웨이라는 마트인데 우리나라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는 아니지만 또 없는 건 없는 알찬 곳이죠 자 들어가 봅니다 사과도 싱싱해 보이죠? 과일 가격은 미국만큼은 저렴한 것 같지는 않지만 한국보다는 좀 저렴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독일은 빵이랑 치즈 우유, 햄 그런게 정말 오지게 싸요 아, 대략 환율이 1300원정도 하니까 식당 하나에 거의 1000원 조금 넘고 바게트는 800원정도 합니다 진짜 대박 조금 더 맛있어 보이는 빵도 2000원 밖에 안되네요 호밀빵 통밀빵은 보통 빵보다는 조금 더 비쌉니다 아보카도는 한국이랑 좀 비슷한가 봅니다 망고도 수입품이라 좀 비싼것 같고요 키위는 또 저렴합니다 라임도 엄청 저렴하죠? 우리나라 반 가격 정도? 호도랑 땅콩도 많이 저렴하죠? 땅콩 한 봉지에 2,000원 호도는 3,000원 정도 합니다 과일 주스도 엄청 다양한데 저렴하죠? 찾아보면 세일하는 제품도 꽤 됩니다 조리된 샌드위치는 조금 가격이 나갑니다 우리나라 편의점 샌드위치보다 훨씬 크고 내용물도 튼실하니 좀더 맛있어 보입니다 야 세상에 야채 샐러드 모음도 천원이 좀 넘네요 정말 가격 착하네 독일은 야채가 또 많이 저렴하네요 프로콜리, 컬리플라워 이렇게 두개 천원이 안되네요 기가 막힙니다 야 정말 유제품 종류가 엄청납니다 가격이 천원 안되는 것도 있고 천원이 살짝 넘는 그 정도에요 1리터에 유럽고유가 진짜 진하고 맛이 참 좋죠 가격 정말 환상적입니다 요거트 종류도 엄청 다양한데 역시 가격보소 저같은 서민들한테 정말 너무 좋은 것이네요 큰 요플레 하나가 500원 600원 정도 밖에 안합니다 버터가 정말 장난 없네 가격이 우리나라 반가격보다도 훨씬 더 저렴합니다 요 비엔나 소세지, 요 병에 든거우리나라 6천원 넘지 않나요? 여기가 완전 반값보다도 쌉니다. 베이컨이랑 햄이 세상에 완전 거저예요. 어떻게 이렇게 쌀 수가 있죠? 한 봉지에 천원, ,000원, 이천원이네요. 살라미도 엄청 저렴하고요. 피자에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겠네. 역시 소세지의 나라답게 소세지랑 햄 그런 것들이 말도 못하게 저렴합니다. 와 치즈 종류도 엄청납니다. 지모양 치즈 참 귀엽네. 치즈 가격도 우리나라 반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합니다. 와뭔 치즈 종류가 이리도 많대. 하루에 하나씩만 맛만 봐도 몇 개월은 걸리겠네요. 세상에 모짜렐레 치즈가 천원도 안돼요 우리나라에서 한에 6,000원이 넘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햄버거 패티도 팔고 치즈 튀긴 것도 냉장돼서 파는군요. 이거 그냥 오븐에 구워먹으면 끝내주겠다. 진짜 맛있어 보입니다. 헐 라비올라랑 뇨끼 가격 좀 보소. 한 봉지에 2,000원이네요. 아 이건 2,000원도 안되네. 정말 장난 없죠. 이런거 보니까 또 배가 고파지는거 보소. 소고기도 엄청나요. 소고기 다져놓은 거한 봉지에 8,000원 정도. 1kg 정도 되겠죠. 그런데 또 닭고기가 소고기에 비해서 좀 비싼 느낌이 듭니다. 자 여기는 주당들이 오면 참 좋을 곳이네요. 맥주한 병에 1,000원 정도 합니다. 2,000원 정도 하는 것도 보이는데 거의 1,000원 정도 하는 수준입니다. 병에 담긴 주스는 1,000원도 안 하네요. 진짜 싸다. 뚱뚱이 페트병 콜라가 2천원도 아니에요 바닐라 콜라, 체리코코 맛도 엄청 다양한데 이게 2천원도 안합니다. 아 정말 우리나라 콜라 가격 정말 대박 비싸긴 합니다. 여기는 정말 음료수가 엄청 싸요. 와인은 또 말할 것도 없죠. 우리나라 소주 같은 거니까 엄청 저렴합니다. 냉동조리식품도 보이는데 아 진짜 다 맛있겠다. 신선한 냉동 베리 딸기도 한 봉지에 3-4천원 정도 합니다 와 이런 딸기파이도 6천원 조금 더큰케이크는 7천원 애플파이도 3천원 여기에 있는 애들은 더 싸네요 아 정말 다 맛있어 보입니다 헐 아이스크림이 3천원도 안 해요 이게 뭐슨일이고 종류도 엄청나요 5천원이 넘어가는게 없네요 하겐다즈도 한국보다는 싸고 아니 웨앤픽 아이스크림 한 통에 2,000원이 안 하는거 진짜 싫어하냐? 요웨앤픽 아이스크림도 싼건 아닌거 같은데 뭐 2,000원이라니 정말 와 진짜 쌉니다 이런 피자는 하나에 2,000원 정도 하네요 좀 맛있어 보이는건 3,000원 팩에 담긴 과일 주스는 1 500원 3,000원 사이 독일 가면 다 사온다는 요아요나치약도 1500원 정도 합니다. 요 발포 비타민도 어, 1000원 정도밖에 안하는 것 같네요. 야리비아 제품이 엄청나게 저렴하네요. 요리비아 요, 요런 녀석들이 2000원이 넘는게 없네요. 진짜 대박이다. 자, 미국 눈안에 갔을때 헤드앤숄더로 머리를 감았는데 한국거랑 성분이 틀려서 엄청 약발이 잘받더라고요 여기도 헤드앤숄더 샴푸 저렴하게 팔고 있습니다 욕실세제랑 방향제도 엄청 싸요 버니의 섬유유연제도 2000원이 조금 넘고 아 여긴 섬유유연제 이런게 상당히 저렴합니다 하리버는 우리나라랑 참 비슷한 느낌이죠 종류가 엄청나네요 하리 모젤리가 한가득입니다. 과자도 큰 봉지에 2,000원 밖에 안 해요. 과자도 2유로가 넘어가는 게잘 없어요. 거의 1유로, 2유로 정도 하네요. 다 사고 싶었지만, 엣지게 밀크티랑, 그리고 녹차만 하나 사오고 나옵니다. 음료수 2개에 2.3유로 정도 하는데, 3,000원이 안 합니다. 알뜰 쇼핑했던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미국도 마트 물가는 엄청 저렴했는데, 역시 독일 마트 물가도 엄청나게 착하네요. 진짜. 대단하죠?